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소나타 뉴라이즈 LED 데이라이트 장착입니다 낮은 등급으로 인해 등화장치가 모두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되었는데요 뉴라이즈의 시그니처 도 같은 LED 사양 데이라이트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헤드라이트 색온도와 통일시키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사양 데이라이트입니다 데이라이트는 주간 주행 등으로 포지셔닝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양에 맞는 데이라이트 커버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리페어 커넥터의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원 차단 및 범퍼 마스킹을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데이라이트와 커버를 모두 제거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미디등 상태에서도 훨씬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네요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커넥터가 맞지 않아 변환작업을 해줘야합니다.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튼튼하게 마감 후 커넥터를 연결하고요 조립을 완료한 후 점등시켜봅니다. 지원하게 잘 들어옵니다. 전조등 점등시 출고사용과 동일하게 디밍도 잘작동하고요 떨림이나 깜빡임도 없죠.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소나타 뉴라이즈 LED 데이 라이트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